박셀바이오 영상 설명 요청이 있어서 찍어드립니다. 2번과 3번은 4월 17일 급등주 영상에서 다 설명한 거랑 똑같은 걸 그대로 올려놓은 거니까 보셨다면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1번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박셀바이오의 특성 자체가 상승시에 시원하게 가는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추천 드렸고요. 끼가 있다 함은 슈팅력이 강하다. 급등시에 엄청나게 크게 올라간다 이거죠. 이때 올라갔을 때가 100% 단기 올라갔고요. 그 전에는 훨씬 더 크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박스 돌파 자리에서 올라간다면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추천을 드렸던 거고 바로 상한가, 6일 만에 상한가가 나와줬고요. 이전처럼 박스 상단까지 가주면 7만원 중후반까지 올라갑니다. 네, 박스 상단까지 혹은 윗꼬리까지 윗꼬리까지 가면 10만원 둘 중에 하나라도 도달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슈팅력이 있으니까 박스 상단이나 윗꼬리까지갈 여력이 충분히 있다 하지만 무작정 홀딩하면 안되고 추위를 보면서 대응을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자, 소정폭도 크고 상승폭도 크다 1차로 끄어준게 6만원까지 끄어놨고요 추천 시향상 이렇게 예상 흐름 차트를 그려줍니다 상한가 가주면서 6일만에 시원하게 수익이 나와줬고 이전에 추천했을 때도 크게 크게 올라갔고 이번에도 상한가 한방으로 끝이 아니라 더욱더 갈 수도 있다 이때 보시면 상한가 한방 찍고 다음날 또한번더 급등이 나와준 다음에 위에서 고점 박스를 만들고 또한번더 추가적으로 더 급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상한가 시가를, 아, 상한가의 종가. 상한가의 종가를 지켜주는 겁니다. 요, 종가를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57,800원. 여기를 지켜주면 계속 수익자분들은 홀딩이 가능하고, 신규 매수자분들도 여기를 짧게 손절 잡으면 돼요. 가령, 제가 여기서 재추천 줬죠? 재추천했을 때, 요 보라 색깔을 이탈하면 손절을 하는 거고, 지키면 홀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유자는 홀딩하고 있다가 보라색깔 이탈하면 그때부터 분할매도 시작하시고 신규 매수자는 정추격을 하고 싶다면 이 보라색깔 이탈 전까지는 매매가 가능하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월요일에 너무 갭상승이 떠가지고 주가가 높게 형성이 된다면 17일에 시가나 저가, 분봉상 보시고 1차 지지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 요거는 2차나 3차 지지로 밀려나는 거죠. 월요일에 주가가 얼마나 크게 오르냐에 따라서 얘가 1차 지지가 될 수도 있고 2차 지지로 밀려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월봉으로 와서 아까 보여드렸듯 박스 상단 전 고점까지면 여기, 윗꼬리까지면 여기 박스 상단까지 가면 35% 더 올라가는 거고 윗꼬리까지 가면 70% 더 올라가는 거네요 35% 정도만 더 올라가줘도 우리는 뭐 충분히 만족을 해볼 수가 있고, 여기가 윗꼬리 전고점. 그리고, 7만원. 중후반대가 월봉상의 박스 상단. 또한, 고점 대비, 이 고점과 저점 대비, 절반을 회복해주면, 6만원 중반까지 올라옵니다 여기가 딱 중간값 주요하게 이렇게 하나 둘셋 세개 보시면 되고 하나 더 대칭으로 넣어주면 8만원 중반대가 되겠죠 주요하게는 이렇게 네개 저항대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 말씀드렸듯 상한가 종가를 지켜주는게 가장 중요하다 종가를 지키면 계속 힘을 받고 올라갈 수가 있다 단지 차이점은 뭐냐면 이때는 요 9월이 일정이었고요 지금은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일정이니까 일정이 엄청 근접했다 이거죠 일정이 근접했기 때문에 이전과는 좀 차이점이 있다 이때는 일정 한참 전에 선반영이 크게 나왔던 구간에 일정 구간에서 제로소을 하락이 나왔고요 이번에도 재료소멸 하락을 경계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조금 올라갔다가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빠르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올라갔다가 빠르게 빠졌으니까 자, 수익자들은 뭐 대응하기가 수월합니다 제가 추천을 줬던 자리가 여기니까 가만히 홀딩하다가 이탈하는 흐름이 보이면 그때부터 분할매도 분할매도 분할매도 하면 돼요 분할매도 분할매도 분할매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아, 금요일에 질문이 있었는데 이 꼭대기에서 물렸다. 어, 지금 여전히 급등이 나왔지만 여전히 손실권이다. 그럼 다음주에 4월 17일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본전까지 기다려봅니까? 아니면 튀고 빠질 때 만약에 이런 흐름이 나와준다면 손절을 할까요? 어, 이럴 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나아요. 본전 기다리다가 올라오다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결국 주가는 다시 급등전으로 돌아오게 되는 건데 기회비용을 잃게 되는 거죠 뭐 중장기로 보면서 어 나는 계속 이 월봉 흐름을 보고 결국은 긴 박스를 보여주다가 긴 박스를 보여주다가 돌파하고 10만원까지 올라오는 걸 기다려보겠다 이런 중장기 관점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단기적인 포지션이라면 손절을 해서 기회비용을 살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부디, 이번에 시원하게 바로 10만원 이상 가주기를 바라지만, 혹여나, 무너지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손절을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본전 생각 버리고, 아니면 뭐, 올라갈 때 추매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또, 눌러줄 때 추매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물렸다.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 추매를 하셨다면, 저 평단이, 추매를 하셨다면 평단이 좀 요정도까지는 낮아지면서 수익가시권으로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럴때는 이렇게 돌아 나오는 흐름이 보일 때는 추매를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100만원 물렸다 그럼 이때 200만원 추매 해가지고 평단을 확 낮추고 빠른 탈출을 할수 있는 건데 내가 여기서 너무 큰 비중으로 막1 0 0 0만원 들어갔다 근데 추매할 여력은 100만원 밖에 없다. 그럼 평단이 낮아지지가 않아요. 요때 추매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때 크게 물려있고 이때 찔끔 추매해봤자 엄발의 오줌력이기 때문에 평단이 효율적으로 낮아지진 않죠. 그럼 평단이 뭐 여전히 요 위에 있을테니까 추매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평단이 어 7만원 밑으로 맞춰질 때 7만원 밑으로 맞출 수 있다면 이런 구간에서 물렸던 분들은 어 이후에 주가가 다시 도로 빠질 때또 돌아나오는 흐름이 나오는 구간이 있다면 요런 구간처럼 그때 추매를 해가지고 다음 파동에서 탈출을 노려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추매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이번에 튀어주고 빠지는 흐름이 보인다면 손절합니다 손절하시고 난 손절하기 싫다 나는 길게 보고싶다 그러면 올라갈 때 추매하지 마시고, 다음 파동을 노려보자. 밑에서 추매를 해보자. 월봉으로 다시 와서, 삼중바닥을 한번 노려보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이중바닥 형식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자리니까, 이런 식으로, 박스 매매로 본다면, 현재 의 자리를 여기로 보고요. 여기로 보고, 다음 삼중바닥이 찍힐 때, 요 반등 흐름에서, 추매를 노려보자 이거죠 하나 둘 하나 둘두 번째 자리에서 지금 추천하고 올라오고 있는 거고 타점을 놓치신 분들은 다음 흐름 다음 세 번째 반등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보자 만약에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이걸 노려보자 는 거고 시원하게 그냥 다 뚫고 올라가 주기를 이렇게 시원하게 다 뚫고 올라가 주기를 추매 없이 손실자분들도 단기에 다 수익전환 되기를 바랄게요. 요약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큰 수익자는 대응하기가 수월합니다. 하락시에 분할매도 시작해주시고요. 상승시에는 그냥 계속 홀딩하면 됩니다. 이게 끼가 있기 때문에 추세구간에서 100%는 또 가질 수 있으니까 다음 미보유자. 미보유자는 그냥 관망합니다. 추천 타점을 놓친 거죠. 혹은 상한가, 종가인 57,800원 맥점 지지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추격했을 때 여기를 이탈하면 손절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고 지키면 홀딩이 가능하고요. 다음 큰 손실자. 이분들은 손절을 하던가 본전이 오지 않아도 손절을 하던가 이번 추세가 꺾일 때 손절을 생각해 주시고요. 나는 손절을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3, 4만원대 하락까지 기다렸다가 춤에 한번 하시고 시간 투자를 길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 주 내로 제로소멸 하락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심을 하시고요 저번에도 9월 일정에 제로소멸 하락이 나왔고 이번에도 AACR 4월 제로소멸 경계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다음 네이처셀 초록원 마다 추천하고 크게 수익이 나왔고 이번에는 낙폭과대자리에서 추천드리고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추천하지 않았고요 크게 빠졌다가 십자캔들 양봉 마감했을 때 저가 추천드렸고 기대수익도 크게 드렸죠 목표가 20% 최소 20% 30% 먹으라고 말씀드렸고 딱 3일만에 상승이 나오셨습니다 월봉은 이 역배열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서 저항 걸리고 맞고 떨어졌고 이건 앞으로도 계속 유효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의 아, 4월의 저가 9,300원 여기 이탈이 없다면 얘는 또 상단까지 반등이 나와줄 수있는거예요 이렇게 역배열이 잡혀있으니까 땡땡땡땡 하면서 다시 올라갈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리가 9 3 0 0원 여기니까 여기를 지켜주면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거죠. 그럼 다시 요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요 원까지 올라와주면 2만원 초중반까지 올라와줄 수 있는 건데 이건 좀먼 나라 얘기고요 그 전에 이렇게 밑에서 박스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 박스 상단 18,500원부터 돌파를 해야 되겠죠 18,500원 월봉상으로는 18,500원이 여기고요 여기까지고 일봉상으로는 이전에 지지를 받았던 자리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여기가 저항대가 되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현재 저항이 1차적으로 걸렸죠 그리고 이 자리는 점하한가가 나왔던 자리와도 일치를 합니다 거의 일치를 하죠 이 가격이 12,000원 13,000원 사이 자, 1차로 여기까지는 도달을 해줬고 이제 여기를 안착해주면 다음 또 쉽게 힘이 열립니다 비어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개파락이 있었던 구간은 매수매도세가 없기 때문에 금방금방 쉽게 올라올 수 있죠 이번에도 급등이 쉽게 나왔던게 여기 1차 개파락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매수매도세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올라온거고 목표가를 크게 준 이유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확실하게 안착해주면 다음은 또 여기까지도 쉽게 올라올 수가 있는거에요. 그전에 14,000원 이전 지지자리 여기가 저항대로 또 바뀌는 구간도 있기는 하지만 여기까지는 열어두고 대응을 해보셔도 된다. 그리고 여기가 장기평이랑 좀 겹치는 자리죠. 16,000원부터 17,000원까지는 다음 상승까지 또 쉽게 열려있으니까 현재 보유자분들은 계속 홀딩하시고 추격하시는 분들도 손절 짧게 잡고 큰 반등 노려보셔도 되긴 합니다 다만 초보자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변동도 크고 적자지속에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피하시는게 좋고요 이번에 추천드렸을때도 초보자분들은 하지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탈하면 날아가는건데 초보자분들은 하락할 때 대응을 잘 하지 못하니까 권장드리지 않았던 거고 가급적 정배열이 보일 때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추천을 드렸던 게요때 어, 박스 돌파가 나왔을 때요때는뭐 초보자분들도 부담없이 가능했던 자리고 초보자가 유리한 구간 그리고 하면 위험한 구간이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죠 엑셀바이오 큰 박스 내에서 박스 하단 작은 박스를 돌파하는 자리였고 과거에 여기 박스 돌파하던 자리와 같은 타점이었습니다 이때는 9월 일정으로 박스 돌파 추천드렸었고 9만원까지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10만원까지 올라갔다가 밀렸고 이번에는 바로 상한가 또 4월 일정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AACR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일정이 있었죠. 크게 W 형태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W 형태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이거는 일봉 추천 당시의 분석입니다. 일봉 박스 돌파하고 살짝 빼꼼 박스 돌파하고 241선도 같이 안착을 했죠. 바로 가면 노랑으로 쉬었다 가면 4만원까지 밀렸다가 반등 나온다 이 흐름으로 분할 매수 시작했으면 되는 거였고요 조정폭이 마이너스 15%, 20%로 크게 잡아들였습니다 상승도 크고 조정도 크다 노랑으로 올라갈 때는 찔끔 먹으면 안되겠죠 상승이 크다고 했으니까 크게 먹었어야 됩니다 일봉 조금 더 크게 해서 22년 7월 이때 추천했던 이유가 경고 돌파, 그리고 9월에 일정이 있었습니다. 일정 선반형으로 수익이 나와줬고 보통 초보분들이 이제 9월에 일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9월이 고점이겠지, 9월까지 홀딩을 해야겠다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일정 전에 크게 선반형 상승이 나왔으면 그 전달이 고점일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일정이지만 9월까지 마냥 홀딩하지 말고 8월이 고점일 것이다. 8월에 추세가 꺾이면 매도 잘 하라고 강력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여기가 정배열 구간 여기부터는 이제 역배열로 빠지는 구간이죠. 역배열로 빠지는 구간에서도 가짜 반등을 주면서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가짜 반등을 주면서 빠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짜 반등 노리고 추천을 한번 드렸었고요. 이때는 성공 이때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박스 돌파할 때제 추천을 드린거고요 여기서는 왜 제가 초보분들 하지 말라고 하는지 알겠죠 손절을 짧게 잡으면 상관 없지만 손절을 놓치면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런거고 초보자분들은 정별 구간 이런 정별 구간에서 매매하는게 좋습니다 카톡 리딩 캡처고요 검정색 깔 별이 매수사인입니다. 추천사인 종목명 앞에 검정색 별이 있죠. 4월 6일에도 종가배팅 3시 25분에 추천 주면서 검정색 깔별 넣어드렸고 밑에 바로 1차 매수하세요. 혹은 마이너스 5% 10% 기다렸다가 눌림매수하세요. 매수하세요 매수하세요. 명확하게 추천사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4월 14일에도 오늘 9시 17분에 역시 동일하게 검정색깔 별 특수문자 넣어주면서 보유자는 홀딩하고 미보유자는 현재 바로 1차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직후에 상한가까지 올라가줬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찍어서 주는 이유가 분석을 해서 주는 이유가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찍어주는거죠 이 차트를 왜 캡처해가지고 노랑 화살표 초록 화살표 그려 주겠습니까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 흐름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알려 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 주는데 추천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추천을 했기 때문에 분석 차트를 예상 흐름 차트를 찍어 주는 겁니다 검정 색깔 별 키워드 알람 넣어 두시고요 검정별, 다음에 종목명이 있으면 추천 매수신호니까 바로 1차 매수하시거나 다음날 은봉 기다려서 눌림매수 택하시면 됩니다. 박셀바이오, 8월 작년 8월 유료 영상 캡처고요. 이때 추천하고 9만원까지 간다고 했고 10만원까지 도달을 해줬습니다. 여기 갭매우기 구간이 있었죠. 비어있는 공간 최근에 EV 첨단 소재에서 우리가 복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악재로 훅 빠져버리면 비어있는 공간 매수 매도세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안착을 했을 때 안착을 했을 때 여기까지 기존에 하락하기 전 가격까지 쉽게 올라간다 주황 색깔까지만 올라오는 거면 초록 색깔 원해서 추천을 안했겠죠 8만원 9만원까지 더 상승 여력이 보였기 때문에 더 오른 고점에서도 재추천을 드렸던 거구요 또 일정주였으니까 9월 일정이었으니까 8월 초에 당연히 또 추천이 가능했던 자리였습니다 뒤에는 추천 추천하고 올라가다가 무너지죠 무너지고 여기서 가짜 반등 튀었다가 빠질거라고 초보자분들은 하지 말고 고수분들 짧게 빠르게 먹고 빠져라 리딩을 드렸습니다 9월 초에 제로소멸 급락을 주의사인 드렸고요 그리고 결국 초천하고 이틀만에 바로 20% 수익 주고 뒤에는 빠졌습니다 요 고점에서부터 선반형 제로소멸 하락 경고를 드렸고요 고점은 9월이 아니라 8월이다 딱 적중을 했죠 네이처셀 역시 박셀바이오와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끼가 있다 함은 상승시에 엄청나게 크게 한다는 뜻이에요 상승도 크고 하락도 크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직전에 타점을 잘 잡았다면 크게 먹을 수가 있는 거고 고점에서 물리면 크게 당하는 거죠 정배열 자리 21년 5월, 6월에 추천을 드렸고 최대 350% 수익 주고 빠졌고요 7월 23일에 고점 운봉 윗꼬리 띄우고 뒤에는 쭉 빠지고 또 박스 보여줄 때 6월 관종 드리고 7월에 박스 돌파 나올 때 정식 추천드렸습니다 이때 45% 수익 주고 밀렸고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에서 45% 수익 주고 밀렸고 또한번더 바닥에서 추천드리고 올라왔고요 뒤에는 또 무너졌고 8월 이후로는 추천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때도 추천을 할 만한 자리였는데 이런 자리가 돌파가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박스 돌파 장기입형 돌파가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잡을 수도 있었던, 추천을 할 수도 있었던 타점이었는데 다른 거 추천한다고 그냥 보내줬어요. 여기서 잡으신 분들 잘한 겁니다. 잘 잡으셨고 이렇게 추세까지 끌고 간 것도 잘 하신 건데 요 뒤에 하락이 나온 거는 그냥 운이 없었던 거죠. 조인트 스템 약재로 운이 없이 하락이 나온 거니까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잡고 내가 홀딩을 했다. 아주 잘 하신 거예요. 그죠 운이 없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전에 요런 타점이랑 같단 말이에요. 요런 타점들 요런 타점에서 잡은 거랑 똑같은 장기형돌파 자리에서 잡고 이렇게 수익 나오고 수익 나오고 수익 나왔던 건데 이전에는 하락이 나올 때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개파락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락할 때 분할매도가 가능했던 자리였는데 이번에는 개파락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시 분할매도를 할 수가 없었죠 아무튼 3년 상 하한가 나온 거 지켜봤다가 여기서 십자캔들 확인하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보통은 하한가에 그냥 무턱대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반등을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하는게 낫습니다 손절은 짧게 마이너스 8% 기대수익은 최소 20% 30% 드렸습니다 반등시에 어, 이전에는 90%나 반등이 나왔죠 이번에도 뭐 90%까지 나올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20% 30% 정도는 최소 쉽게 먹을 수가 있다 분석으로 추천드리고 3일만에 24% 급등으로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4월 11일에 십자캔들 요거 잘 복습하시고요. 바닥에서 이렇게 십자캔들이 나오고 양봉 마감이 됐다는 것은 줄다리기 싸움을 하다가 이제 올라가는 쪽으로 힘이 기울었다는 뜻이죠. 그것을 회복의지로 확인을 했던 거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때 초보자분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9,300원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초보자분들은 9,300원 손절과 이탈해도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신저가까지 계속 끌려 내려가고 정지당하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추천을 드리지 않는 거고요. 고수분들만 가능한 자리입니다. 초보는 손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 정배열 자리에서 물려도 올라가는 자리에서 하는게 좋아요 그리고 또 크게 목표가를 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 박셀바이오에서도 갭매우기 상승 복습을 했죠 EV 첨단 소재도 역시 동일하게 갭매우기로 크게 갈수 있다 말씀드렸던 자리가 있고요 얘는 추세로 350% 이상 올라갔고 자 네이처셀도 겟파락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갭매우기 구간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 매수매도세가 없는 자리죠. 그러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쉽게 상승을 할수 있다. 이 관점으로 목표가를 크게 줬습니다. 네이처셀 카톡 리딩이고요. 역시 동일하게 검정색깔 특수문자 별이 있고요. 검정색 별 있으니까 추천이죠 또한 분석 차트 찍어줬고요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목표가도 드렸고 손절가도 드렸고 왜 추천했는지 알려드렸고 딱 보면 추천인게 그냥 한눈에 보이는데 헷갈릴게 없습니다 검정 색깔 별잘 따라다니시고 4월 11일에 장중에 추천했다가 종가 배팅도 추천드렸고요. 종가 3시 19분. 장중에 추천 놓쳐도 종가에만 잘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종가에 검정색깔 별 종목들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바로 1차 매수하세요. 혹은 내일 이후에 마이너스 5%, 10% 기다렸다가 은봉 눌림 매수하세요. 매수하세요 매수하세요 이렇게 적혀있잖아요.